20일에 첫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에서는 대표단 예심이 펼쳐졌다. 이미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71번 김중현은 그대여 변치마오를 열창했고 올인을 받으며 본선에 직행했다. 트로트계의 김준수를 꿈꾼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중현은 격한 댄스 와 함께 노래를 곁들이면서도 단한 번이 헐떡임 없이 매끄럽게 무대를 마쳐. 심사위원 전원의 선택인 올인을 받았다. 윤일상은왜다 잘해 라고 외치며 출연자들의 높은 기량에 감탄했다. 홍진영과 이지혜는 김중현의 매력에 반해 서로 내꺼야 라고 외쳤고 홍진영은 언닌 결혼했잖아 라고 이지혜를 견제해 폭소를 터뜨렸다. 홍진영은 이 친구는 첫 소절부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요. 노래도 어쩜 저렇게 하고 춤도 어쩜 저렇게 추는지 라며 감탄을 늘어놨다 그러자 이지혜는 그래도 김중연 씨는 내 거야 라고 단호히 못을 박았고 이제 트로트에서도 한류스타가 나올 때가 됐다 라며 김중연을 트로트계 한류스타로 꼽았다. 조항조 역시 춤으로 숨이 찬데도 음정이 정확하다며 올인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라고 김중연의 실력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